직불로 커버를 해가지고 향이 쫙 배어있잖아요. 와, 통통해, 엄청 통통해.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 고기가 잘 자를러요. 고기만 해도 막스테이밍 뭐 나가. 겨울을 그냥 되게 따뜻하게 보낼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나 이거 다 먹어 는 돼? 와, 장어덮밥이야? 저거 얼마짜리 덮밥이야? 진짜 돈길에서만할수 있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현장은 무화지경에 빠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장어를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러다 200만 나오것 같아서요. 지금 사장님 머리가 지금 놀랐어요. 네, 데뭔 아가씨들이 저렇게 많이 먹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재벌집 막내딸들 막내 반갑습니다. 가수 김희재입니다 사랑이 내가 제 자신을 도장 깨기 한번 해보려고 오와. 3kg만큼 ]den.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희재 씨, 꺼리!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잘 배웠네요 신기 그렇게 조금밖에 못먹는 내일 몰라먹 우리 요원들을 따라 한것 같은데요, 희재 어, 씨가? 우리 희재가 달라졌어요 돈줄이 진짜 우리가 키스를 전수했네요 아니, 저번보다 더잘 먹는 것 같지 않아? 진짜 솔직히 그때보다 잘 먹지 않아요? 나 아, 지금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